하치야, 너 여기 머리 엄청 많이 자랐는데 여기? 봐봐. 이거도 찔른다 앞머리 좀 잘라야겠는데? 누나가 잘라줄까? 우리 누나 똥손 누나가 잘라줄까 앞머리 좀? 응, 자 거기 앉아요. 자말잘 들어야지 이거 주는 거예요. 머리 다 자르고 앞머리 자르고 자 얼굴 집어넣 일단 얼굴로 집어넣고 자. 용실에 왔으니까. 자, 자,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움직이면 안 돼요. 가만히 있어요, 가만히. 자, 가만히 있어요. 움직이면 안 돼요. 자, 가만히. 자, 가만히 있어야지, 가만히. 이게 아무래도 너무 길었어, 진짜. 어? 잠깐만, 가만히 있어요. 움직이면 안 돼요. 어? 아이, 잘합니다. 자, 잘했으니까 또한 개. 그럼 자 누나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누나봐봐 여기 한 번만 입질 이렇 이렇게 대면 안 되지 자하면 누나가 꼬고 주잖아 자한 번만 더자오세요 자라 자 가만히 있어요 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잘했으면 꼬꼬아 하나. 아이고, 이뻐요. 너무 잘했어요. 만 o m 어 on. Thank you. Yes, thank 어 o 가만히 가 t h 정말 딱한 번이면 끝날 것 같아, 지이해봐 가만 있어요. 가만 있어, 가만. 아, 잘어요한 번만, 진짜 딱한 번만. 여기, 응. 여기. 오, 왜털 들어가면 안 돼. 오, 놀래라. 아우, 당황했어, 나가. 한개 더. 맛있으니까 자, 또 해봐. 이 가만 있어요. 이렇게 봐봐. 여기 살짝만, 살짝만 듬으면 돼. 예. 아치 앞머리 자르는 거는 하치 앞, 아이고 아빠가도 잘하는 거 같아. 누나가 하니까 잠깐만. 이렇게 가리잡이 좀 많이 난다. 아빠는 이거 엄청 잘하는데, 그치, 그치? 자, 아우 잘했어. 아우 잘했어. 아우 잘했어. 아우, 잘했어. 아우 이뻐, 아우, 이뻐야 되이 거야. 마음에 드십니까? 이거 좀 봐봐요. 만들 것 같아. 바보 또 봐도 된다고. 아 잘했다요. 잘했으니까 또 잘했으니까 이거 타줄게. 에이, 크게 다야. 많이 자르면 안 돼. 누나가 자르면 바도 된다고. 맛있죠. 너무 맛있죠. 한 개. 이거 먹고. 아 착해. 아 너무 착해. 에이, 너무 착해. 약간 반푼이같이 됐는데 그래도 착해 이거 마지막 다 먹어 아이고 잘했죠 자 이제 부르고 나오세요 자 누나 하이팅 같이야 누나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아이고 잘했죠 없어 다 먹었죠 <웃음> 다 먹었죠 다 먹었는데 누나가 하이팅했어 응 음. 음, 이뻐 음, 귀여워 귀여워서 어떡할 거야. 아유, 귀여워 서카지아야고 잘했어요, 했어요 오! 이거아이까지이어 아이고, 이거 잘했어 아이고, 잘했어 아이고, 이뻐 아이고, 이뻐 아이고, 이뻐 아이고, 이뻐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서이뻐